귀천, 천상병.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새벽빛 과 닿으면 서러지는 이슬 덕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기서 놀다가 그럼 손짓 하면 은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 h o l